안녕하세요. 피해 마치입니다. 오늘 리뷰는 한국에서 조립하는 마이크로 브랜드 티셀의 다이버 모델입니다.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모델명은 티셀 마린 다이브입니다. 이 모델과 같은 디자인으로 검판, 청판, 녹판, 그 다음에 뭐 날짜가 없는 노데이트 모델들이 있는데요. 케이스 사이즈는 용도를 제외하고 40mm, 그 다음에 두께는 12.5mm. 그다음 여기 이 러그 사이즈는 20m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러그투러그는 어, 47mm 입니다 무게는 풀사이즈에서 지금 세 마디를 줄였는데 그럴 때 148g 그 다음에 방수는 200m 입니다 이 글라스는 그 AR 단면 코팅이 된 어, 사파이어 글라스고 여기 있는 이 돋보기라 불리는 이 사이클롭스 렌즈는 어,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그, 미오타 9 0 1호인데요 어, 수동 감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핵 기능이 있고, 어, 파워 리저버는 약 42시간입니다. 모스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이얼과 핸즈의 그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음,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어, 판박이 모양으로 뭐 거의 똑같은데요. 어, 무광의 파란색 다이얼 안에 여기는 6시, 9시, 12시를 제외하고 동그란 반 모양의 인덱스가 있습니다. 어, 인덱스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음, 양각 인덱스고요. 어, 테두리에 어, 크롬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핸즈는 이 시침이 그 마치 자동차 회사 그 메르세데스와 비슷한 모양의 여기 삼각형, 이른바 롤렉스 핸즈인데요. 어, 분침이랑 초침의 모양도 그 서브마리너, 뭐 주려서 선마. 네, 썸머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다이얼 안에는 여러가지 뭐 글자가 있는데 12시 방향에는 크게 브랜드 이름 티셀, 그 다음 오토매틱 이란 글자와 그 다음 여기 있는 6시 방향에는 방수의 성능을 나타내는 어, 글자들이 보여집니다 잠깐 지문 좀 지울게요 어, 그 다음에 글라스는 그 베젤 높이와 거의 같은 어, 평면 글라스고요 여기 있는 이 베젤에는 그 코팅이 있어서 기스가 잘 안나는 어, 재질입니다 케이스와 어, 케이스업 케이스 브레이슬릿을 보겠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이렇게 위에서 그 다음 이렇게 아래서 보면은 어, 무광이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유광 이 폴리싱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유광, 옆면은 다 유광이고, 위에서 보이는 여기는 다 무광. 뒤에까지도. 그, 매의 눈을, 눈이나 뭐 돋보기를 동원해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상태를 꼼꼼하게 보면은 뭐 어떤 분들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20만원대 초반의 가격을 감안하면은 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어떤 마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TCL에서 어, 그동안 그 여러 차례 다이버 시계들을 일정 시기마다 출시했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퀄리티가 어, 나아진 것도 어, 사실입니다. 어, 오이스터 밴드 요 마디마디 음, 사이의 어떤 가공 상태, 그 다음에 흠이나 그 다음 뭐 케이스나 이 브레이슬릿의 어떤 날카로운 부분도 이렇게 만져보면 은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엔드링크 엔드링크의 그... 윗면이랑 이렇게 아랫면 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히 뭐 틈이 보이질 않고요그 다음 여기 이 스크류다운 크라운 여기 있는 용도, 스크류 다운 크라운 용도 요... 기도티모양의 어, 양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크류 다운 크라운 요... 여기도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이게 크기가 적당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용... 이렇게 용도를 잡고 돌릴 때 특별히 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케이스백을 보면은 뭐 특별한 평평한 모양에 뭐 아무런 각인이나 글자가 없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착용할 때이 시계가 손목 부분을딱 달라붙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케이스백의 음각으로 좀 이렇게 어떤 패턴화 시켜, 패턴화 어떤 시킨 무늬 같은 걸 넣었으면 뭐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뭐 그런 변화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쨌든 여기 이제 무늬 같은 게 들어가면은 그 손목이랑 시계 케이스 간에 착 달라붙는 어떤 밀착감보다는 어느 정도 마찰을 발생하게 해서 시계 착용 시좀 쾌적함을 줄것 같거든요. 어, 클래스프는 이, 이게 이제 글라이드 락이라고 해서 그 미세 시계줄 길이를 뭐 누구나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틈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걸쇠를 벗겨낸 다음에 어, 여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시계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거나 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밀거나 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고정을 하면은 시계줄의 길이가 변화됩니다 안쪽으로, 할,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하려면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계줄을 바꿀 수 있다는 건이 글라이드 락 구조의 어떤 좋은 장점입니다 시계 세팅 방법인데요 스크류 다운 크라운을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겨가지고 자푼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동 감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수동 감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1단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는 이렇게 위로 돌리면 지금 26일이죠?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단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또 크라운을 돌리면은 시각이 조정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조정 시에 이 핸즈의 움직임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릴 때 대략 한시간 정도의 분침이 휙휙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각이랑 날짜를 다 조정했으면 이렇게 크라운을 다시 눌러서 원위치 지켜야 합니다 이거 안하면은 뭐 당연히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물이 닿으면은 시계 물이 물이 들어가니까요 수분이 들어가니까 자그 다음 베젤의 움직임인데요 베젤은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리면 은 120클릭 회전입니다 이게 베젤이 회전할 때 어떤 이 걸쇠에 걸러지는 확실한 느낌도 느, 느껴지고 어떤 이 소리량도 충분하지만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돌릴 때 어떤 소리를 표현하자면 뭐드르륵르르륵이 아닌 타라라락 하는 뭐 그런 느낌? 저는 시계 찰때 이렇게 지루할 때 몰래 시계 베젤을 돌리면서 해소하는데 이거는 좀 소리가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못할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느낀 시계 베젤 돌리는 소리 중에 이게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착용샷을 보고 있습니다 제 손목이 16cm라서 어.. 가, 약간 가는 편인데요 케이스 사이즈가 40mm라서 뭐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이 손목에 찬 어떤 이 시계의 모습을 보면 어, 이 모델의 디자인의 어떤 원조인 그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에 대한 뭐 개개인의 어떤 호불호는 있겠지만 참 어쨌든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많이 그동안 그 서브마리너 디자인을 뭐 동영상이나 사진 혹은 직접 착용을 통해서 제가 경험해서 뭐 그렇게 큰 감, 감흥은 없지만 어 어쨌든 어뭐 질리지 않는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대단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파랑색이 약간 참, 이쁜 파랑색 같아요. 너무 지, 남색의 파랑색도 아니고, 너무 튀는 파랑색도 아니고, 예, 질리지 않는. 이걸 무슨 터키 블루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 시계 착용샷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야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광부터 하겠습니다. 자 축광 직후의 상태인데요, 핸즈나 인덱스의 어떤 밝기가 굉장히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야광의 밝기는 뭐 세이코나 그 시티즌 다이버 시계와 거의 동일해요. 어떤 밝기에 최대 밝기의 최대 밝기 어떤 느낌은 근데 지속 시간이 약간 살짝 떨어진다고 해야되나? 어, 제가 경험해본 바는 그래요. 자, 야광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시계가 그 판매했을 때의 가격이 2 0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어, 비슷한 가격대의 다이버 시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20만원대 초중반의 기계식 다이버 시계 중에서 이만한 스펙을 지닌 다이버 시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시계는 제외하고요. 사파이어 글라스, 그 다음에 코팅 베젤, 수동감기, 글라이드락, 클래스프 이런 스펙들이 좋은 다이얼 디자인과 결합해서 티셀에서 이걸 판매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모델은 현재 지금 티셀 홈피에서 현재 단종된 것으로 압니다. 완전히 판매되어서 판매가 아예 종료가 된 건지 아니면 다시 판매를 위해서 잠깐 단종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시계 중고 장터에서 가끔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디자인 카피라는 어떤 면이 있어서 티셀에서 뭐 디자인 카피라는 면이 있긴 하지만 티셀에서 나온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제 채널의 몇몇 구독자 분께서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리뷰 후에 거의 대부분의 시계는 바로 장터에 나오니까 네 관심있는 분들은 이 모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처음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 버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시계 생활 되시고 자 이만 피 m 마치 마치겠습니다